예 안녕하십니까 자1강부터 3강에 걸쳐 가지고 기본적인 방정식 그리고 삼각함수 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헬릭스랑 뭐 서파이얼 그리고 서클 이런걸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더 이걸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요 이 웨이버 와셔 있죠 파도와셔 라고 그러는데 자, 웨이버 와셔하고 이 사이클로이드 기어치형 있죠 이걸 먼저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예. 사이클로이드 지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약간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 파도 하셔도 여러분이 구현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냥 스케치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기보다는 수식으로 한다고 러면 훨씬 더 정교하게 결과물을 여러분이 뽑아내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카티아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3강까지를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잘 들으신 분이라면 좀 이해가 빠르실 시 거고 이 강의만 든다 그러면 좀 부족하니까요 앞부분 강의를 좀 순차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시작을 하죠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름은요 어, 어, 이름을 물어줄까요 예. 그냥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왓셔라고 하죠 메이브 왓 어떤 이름을 지정 상관 없습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원점을 하나 만들까요? 원점을 담을 예. GS 하나 추가하고요. 포인트 00 지점에다가 포인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 포인트의 모양과 색깔을 좀 바꿔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요, 인서트 예. 사이클로드 체형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뭐, 기어라고 할까요? 여 툴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그 전에요. 아, 어, 원을 하나 만들죠. reference, 아, data, 이렇게 할까요? 순서 바꿀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예, 리워드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위로 갖다 놓죠. 사실은 뭐,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만. 자, 일단,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인, 변수를 몇 가지를 선을 하는데, 먼저, radius, 반지름 변수부터 먼저 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변수들은 설명에 나오면서 그때그때 추가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반지름은 당연히 랭스 단위죠. 그러니까, 길이 단위 랭스 하시고, 새로운 파라미터 만든 다음에 radius로 하겠습니다. 자, 50mm 하죠. 네, 집에 못 가고, 지금 <웃음> 저녁 10시인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자, 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어, 어설프게 설명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자, 오케이. 파라미터 하나 선을 냈습니다. 항상 이 수식이랑선 fx, 여기 있죠? 커브 프라미 케이시 같은 경우는 xy 평면에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z축, 여기 주황색 글씨, 주황색 됐을 때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요 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야 됩니다. 주황색이 됐을 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에디트. 90도 하시고, 이렇게 X축이 오른쪽, Y축이 위로 향하게끔. 그래야지 직교 좌표계 X, Y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기록을 시켜놓을까요? 요 보기 방향을, 원뭐 누르셔가지고, add, X, Y, direction 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요 창을 열어놓고 잡아줘 죠 자, 먼저요. 어, 요 반지름 50짜리 원을 하나 그려놓자. 요거는 그냥 참조 부분이니까 서클로 하겠습니다. 원점 잡으시고요. XY평면 잡으시고. 반지름은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레이더스 값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스. 정원으로 그려놓죠. 그래, 원의 어떤 스타일을 좀변경할까요 점선으로 하죠. 색깔은 조금 어두운, 요런 색깔로 할까요? 요걸 할까요? 예, 오케이. 요건 그냥 참조 원일 뿐입니다. 반지름 50짜리. 자, 사이클로이드 치형, 여기를 워크 오브젝트로 하시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본 원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수식을 이용해서 기본 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앞서 원 만드는 공식은 배우셨죠? 자, 랭스 타입으로. 변수 하나랑, 리얼 타입으로 하나 만드시고요. 얘는 x, 얘는 t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x는, 무슨 공식을 썼죠? 코사인이었습니다. 코사인, 요거였죠? 코사인, r 곱하기 코사인 센터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r, r이 얼마죠? 반지름입니다. r 곱하기 코사인 센터죠. 360도 한바퀴만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t 곱하기 360 디그리 단일 꼭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x값의 변화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케이 하고요 이번에는 y와 관련된 수식을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length type real type 얘는 y라고요 요거는 t로 하겠습니다 y 변화량은 s 인 공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 그러니까 r 곱하기 s i n 세트였습니다. 그니까, 여기 있어요. y, n o n 하시고, r a d i u 반지럼, 곱하기, s 인티 n 곱하기, 더블 클릭형곱하 30도. 이렇게 된 거죠. 딱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어, 기본적으로 한 바퀴만 돌리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z 값은 어쩌죠 0이죠 당연히 그렇죠면이만우평면에어지형을 만들 거니까요 죠 0이죠 0이죠 0이죠 0이죠 0이죠 0이죠 0이죠 0 여기는 z 로 하고요 하는 t 로 하겠습니다 t 그래서 이값0이렇게이 t 곱하기 변이이없으이까0 0 m m 0 주겠습니다 그냥 0만 쓰시면 안 됩니다. t도 0부터 1까지 단위 없죠. 0도 단위 없다 고 그러면 이거 모르죠. 어차피 z 값도 길이 단위, 높이 단위 같은 경우도 길이니까 결국은 리미터 mm 단위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하면 원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원이. 자, 오케이 해보면 딱 50짜리 원이 그려진 것 뿐입니다. 얘를 하이드 해볼까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20짜리 원이 되는 거죠. 자, 50. 50 해놓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지름 50자리를 가지는 원을 만든 겁니다. 이 원을 이제 수정을 통해서 그쵸? 지형을 만드는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잘 설명할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지형이 이렇게 어 어떻습니까? 이게 어 여러 군데죠, 여러 개죠, 그쵸? 뭐 사인 곡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 또 여기까지 또 하나 뭐 이런식으로 지금 사인 곡선이 여러 바퀴 돌아가 있는데 어 저는 한바퀴만 딱 돌린다고 가정하고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그걸 약간 약간씩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거는 원래 원 이에요 점선 있죠 점선 원 또는 지금 우리가 x y t z 값 있죠 X, Y, Z 이렇게 해서 구현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요 원으로 서클로 해놓은 것 뿐입니다. 해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홍색 원이 되겠습니다. 분홍색 원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바퀴 딱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점 있죠? 요점의 요 요점 좌표 값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요 점선 원의 레이더스 있죠? 여기다가 요만큼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그러니까 0도 부터 180도 까지는 기준 원 있죠 이 점선 원의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180도 부터 260도 까지 있죠 아래부분은 어떻게 되있습니까 점선 원의 위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쪽으로 얘는 바깥쪽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런 얘기죠 이 치형이라는 것도 어있습니까 요, 치형 있죠? 요, 치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걸 직선으로 쭉 펼치면, 요, 치형을요, 쭉 펼치면,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울퉁불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곡선이죠, 결국은. 그렇죠? 요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은, 예, 사인의 0도부터 180도 구간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오목한 부분은, 180도부터 360도까지,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좀 쉬울,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기준원 있죠 점선원 점선원에다가 사인 곡선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0도부터 180도까지는 그쵸? 그렇죠? 요 사인 양만큼을 위로 더 추가한 거고요 180도부터 3 6 0도까지는 원래 점선에서 빼준 겁니다 빼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부분 있죠? 이 면적만큼이 이 위쪽에 추가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아랫 요 부분은 요 원래 원에서 이만큼이 반달만큼이 이만큼 이 빠져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원래 원 있죠?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에다가 곡선의 이 레이디스 값을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x 값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좀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결국은 이런거죠 요거는 원래 원입니다 반지름 50짜리 원인데 0도 부터 180도 까지는 위로 이렇게 추가될 거고요한 바퀴 돌리면 쌓인 곡선 있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직선을 펼치면 쭉 펼쳤을 때는 위로더 추가되고 아래로 감소되고 위로더 추가되고 아래로 감소되고 이렇게요 자. 이값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어차피 x좌표 값선, 0도부터 360도 한 바퀴 돌린다. 그 개념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이 레이더스 값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원래 레이더스 값있죠 원래 레이더스 값이 50이었어요. 50인데 여기다가 에 어떻게 하는 거죠? 사인 곡선을 사용해서 이 사인 곡선을 이용해서 0도부터 180도까지 180도, 360까지 돌리면, 180도까지는 위로 추가될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노란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결국은 이쪽도 사인 곡선이고 이쪽도 사인 곡선이에요 사인 곡선만큼을 더 추가하거나 더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레이더스 값이다가 더하기 사인 값 있죠 사인 값 사인 값도 똑같이 t 곱하기 360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추가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가로 개수가 맞아야겠죠. 여기는 쌓인 곡선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원래 반지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만큼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의 면적이 원래 원에서 0도부터 180도까지는 더 추가되니까 면적이 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180도부터 30도까지는 이 면적만큼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맞으면 이거 에러납니다 에러나요 왜 에러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어, 원래는 이게 사인은 어떤 값이죠 0부터 1까지의 단위가 없는 값이죠 어, 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부터 최대값 1 최소값 1 0 1과 1 사이의 어떤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랭스 단위는 어떻게 미리미리 단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무단위하고 단위가 있는 거하고 더해버리면 계산에 에러납니다. 그래서 레이더스 값을 어떻게요? 해 나누기 1미리에서 단위를 빼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변화량이랑선 결국 얼마만큼의 변화량이 될까요? 사인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 50이었으니까 결국 5 1부터 49까지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단위를 빼버리는 겁니다. 요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X 값은 실제로는 밀리미터 단위가 돼야 되니까 전체를 괄호로 묶고 여기다가 곱하기 1mm를 해주면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자.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Y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에 예, 원래 기본 그였죠 자, 요 레이디어스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기다가 괄호 열까요? 똑같이 사인 변화량을 더해주는 겁니다. 사인 t 곱하기 360° 가르닫죠 이렇게 말하면 레이더선 미리미터 단위고, 요거는 단위가 없으니까 그게 더할 수 없으니까 에러 나니까요 여기서 나누기 1미리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단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곱하기 1mm에서 미리미 단위로 환산해 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Z 값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하면 요만큼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위로 살짝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거 있죠? 요 점선 있지 않습니까? 점원, 점선 원 있죠? 원을 이렇게 경로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점선 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여기부터 이직선 있죠? 이 직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선. 그렇죠? 이 직선 따라서 위로는 180도까지는 면적이 추가되니까 그렇죠?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X값이, 이제 Y값이 양의 값으로 해서 더 올라오는 거고 180도부터 30도까지는 어떻게 된다? 면적만큼이 빠지는 겁니다. Y값만큼이. 그럼 여기 뺄, 뺄셈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열쇠 아닙니다. 더 하는 거예요. 다만,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0도부터 여기까지는 점점 점음수값이 되잖아요. 그만큼이 결국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결국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밑으로 이게 렇더 블룩하게, 더 블룩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되니까. 자,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뭔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한번 사이클로이드 지형을 좀더 이제 발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죠 무슨 변수냐면 여기 보시면 사이클치 등하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바퀴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 바퀴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 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뽀록뽀록뽀록 자 이거를 여기부터, 그렇죠? 산이라고 할까? 산부터, 다음 산까지, 이렇게한 치형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바퀴라고 보죠. 바퀴수를 제어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에 누르시고요. 자, 바퀴수는 뭐, 2.5바퀴 이렇게 있지는 않겠죠?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인테즈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t가 실수니까요. 그냥 실수 타입으로 하죠. 자, 리얼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웨이브,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열바퀴 정도 줄까요? 오케이 하죠. 그럼 이 변수를 이 수식에 어디에다가 추가해 줘야 될까요? 자, 수식을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에펙스 누르시고요. 어, 이 중에서 어디에다가 추가해야지만이 이게 지금, 지금 한 바퀴 딱 돌아왔는데, 이렇게 식으로 여러 바퀴를 이렇게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자. 어, 여러분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사인 배우셨죠? 네. 그래가지고 뭐 x는 뭐 사인 이렇게 각도 있을 때 어, 파동은 어디다 해주는 거죠? 파동수 여기다 해주는 거죠. 가로 안에다가 그렇 진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니, 진폭이 아니라 그 주파수 있죠? 파동수 파동수 를 여기 안에 다 곱해주는 거고요. 사인 값은 원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근데 저는 1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진폭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앞에다가 10을 곱해 주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사인 함수를 두 바퀴 돌리고 싶으면 여기 파동수에다 뭐 해주면 됩니까? 2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도. 각도랑 해서 원래의 값은 0부터 360도까지인데 2를 곱해 주니까 0부터 720도까지가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선언한 이 웨이브 카운터라는 변수는 사인 함수 안에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인 함수 안에다가 그러니까 요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쪽은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요, 요거는 요 점선 원을 말하는 거고 요거에 의해서 그렇 점선 원에서 요 부분에 의해서 요 실선 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실선 원의 요 사인 함수 안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요 앞에다가요 웨이브 카운트 곱하게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OK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y 좌표 값도 변화해야 되겠죠 이 안에다가 사인 함수 안에다가 웨이브 카운트 곱하기 해주는 겁니다 OK 하면 이렇게 몇 바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열 바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자 그렇죠? OK 그러면 좀더 크게 요한 20바퀴 만들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더 어, 신기하게 잘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렇죠? 자, 한 50바퀴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한 바퀴 하면 될까요, 이게? 딱 이렇게 되는 거, 두 바퀴 해보자 자, 이렇게두 바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뭐 대표적인 그런, 뭐랄까요. 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사이클로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만.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사이클로드 지형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딱히, 네. 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나중에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개수를 적당히 저는 키워놓겠습니다. 자 20바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바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바퀴면 그렇죠?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80도가 되는 겁니다. 두 바퀴니까 전체가 2 720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 그러니까 위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고 180도 부터 3 6 0도 까지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면적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니까요 다시 나오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좀 개수를 느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로드 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좀더 이제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요 높이 값이 얼마일까요? 요 높이 값이 요 1입니다 어차피 사인 공식이랑 선, 그렇죠? 사인 공식이랑 선 최대값이 1이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이 높이 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이 높이를 제어하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 누르시고요. 어, 어차피 높이도, 그렇죠? 여기다 미리다넣어 주시면 나중에 환산하기 힘드니까요. 그냥 실수로 주겠습니다. 리얼 타입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요, 얘를 사인 8이고하 있습니다. 기본 1미리 주겠습니다. 아, 1로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수식을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더블클릭 누르고요. 그럼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줘야 될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만약에 뭐 x는 사인 함수 각도가 있다고 했을 때 안쪽에다가 쓰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 그렇죠주기를 네,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사인 값은 0,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10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사인 함수 앞에다가 10을 곱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인이 함수 있죠. 여기 현재 값이 현재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어차피 진폭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요. 1, 마이너스 1, 죠 그렇죠? 높은 점은 1. 낮은 점은 마이너스 1. 결국은 이 부분은 51. 여기는 마이너스 49. 49부터 51까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죠. 사인함수. 앞쪽에다가, 그렇죠? 이 사인 헤이트를 추가해주고 곱하기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5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 값은 이제 5부터 마이너스 5까지 변화량이 생기게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y 값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점점 수식이 복잡해지죠 사인헤이트 곱하기 하이트입니다 헤이트가 아니라. 어떤 분이 헤이트 헤이트 그랬더니만 아 선생님 발음이 이거 하이트예요 하이트 <웃음> 그렇죠? 헤이트 뭐정우한다뭐 뭐 그런 뜻이죠 HAT인가 하여튼 10년 20년 가까이를 하죠 그렇죠? 하이트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 그랬는데 어느 그렇죠?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선생님 헤이트 아닙니다 하이트예요 그래가지고, 예. 바꿨습니다. 자. 하여튼 영어 짧은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이 값이 1이죠? 이 값을 키워보겠습니다. 오해보자 그럼 이렇게, 진폭이 바뀌는 거죠. 아, 신기하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죠? 이 높이가. 5란 얘기에요. 여기도 5고. 결국은 여기 가 50이다 그러면 이는 55가 될 거고 여쪽은 얼마라는 얘기죠? 45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저를 믿지 못하시죠? 자, 오크 오브젝트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한번 참조원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찍고요. 센터나 요점만 하고요. 요 평면에다가 레이더스는 원래 5 0값에다가 더하기 요 헤이트 값을 주겠습니다. 그럼 55가 되겠죠. ok yes 아 단위가 안 맞는 겁니다. 단위가 맞아서 그래요. 그렇죠? 왜죠? 레이더스는 미리미터 단위인데 헤이트는 얼마입니까?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누기 1에서 단위를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전체를 묶어가지고 곱하기 1 해버리면 1미리 해버리면 미리미터 단위로 환산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사인 헤이트에다 곱하기 1미리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여기에요. 오케이. 그다음 원래 하나 더 그려보죠. 자 포인트 잡고요 요 평면 잡고 이분에는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레이더스 있죠 빼기 8 곱하기 여기다 1mm 해보자 그러면 그렇죠? 그럼 5mm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50에서 5mm 어, 빼니까 45mm가 되겠죠 오케이 예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요 사이에서 요 사인 곡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요두 개의 색깔은 좀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위에 기본적인 사이클로드 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잘 생각하시면 아마 앞에 강의를 충분히 들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결국 이게 결국은, 그렇죠? 적당한 반경과 적당한 높이 이 정도 줄까요? 그리고 요 어, 부분은 잠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하면 됩니까? 결국은 돌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돌출 찍고 이 평면에 대해서 저는 1 이렇게 주겠습니다. 1 1이니까요 결국은 2mm. 아이고 얘가 해도 해버렸네요. 얘를 지우고요. 여기다가 만들어놓죠. 모커 오브젝트. 돌출 내예 찍고 예 일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식의 어떤 사이클을 지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재있죠 그냥 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만들 때 그냥 호호호호호뭐 그렇죠. 좋은 경우는 손 얼까봐 호 불어서 호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호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그렇죠. 점을 이렇게 다 찍은 다음에 서프라인 가져 이렇게 만드시는데 자 그것도 음 그렇지만 제가 이게 설명드린 방식이 진짜 사이클로드 치어 설계하시는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DMU 있죠 카티아의 DMU에서 두 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두 개의 원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사이클로드 지형이 어떤 식으로 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때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약간 응용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와셔 있죠? 이런 파데와셔. 자,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거 같은 경우도 수식으로 구현하실 수도 있고 뭐 디자인 테이블, 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설계변 스테이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고아우 연동한다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 디자인 테이블 형태로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수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요거는 잠시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그예를 보이게 하고요요 두개는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자 기본원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근데 이 와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이에요. 그냥 원이에요. 그냥 원인데 옆에서 보면 어떻다는 얘기죠?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올 사인 곡선을 따라 사인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x, y 값 있죠?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어떻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기본 원 그릴 때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옆에서 봤을 때이 Z 방향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봤을 때는 원인데 이 방향 있죠 이 Z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얘를 경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뭐라는 얘기죠 와셔 라는 얘기입니다 와셔 자, 웨이브 와셔 라는 얘기예요자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 산 하나 추가하고요 웨이브 와셔 자, 일단 여기서 보겠습니다. 기본 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Fx 누르시고요. 그래드뉴 하겠습니다. 자, 기본 원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자, x 얘는 t로 하죠. 자, x 는 r 레이디아스 연동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디아스 곱하기 코사인이죠. 코사인 t 곱하기 360도. 데그린. 레이디어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죠. 결국 1부터 마이너스일 까이죠 그래서 1 반원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그려지는 거고 원 상에서 x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 50을 곱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이 50짜리 반원 원이 그려질 겁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그다음 y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랭스 누르고요. 그다음에 리얼 여기다가 어참 y죠? y 그다음에 t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y는 레이디어 s 클릭하시고요. 곱하기 y 값은 s 사 n 함수였죠? 사인 t 곱하기 3 6 0 degree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요 z 값이 문제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랭스 그 다음에 리얼 여기다가 그쵸? z죠? z는 원 t 어 여기 어, 아, z죠? 요거는 t입니다 t 여기는 리얼 타입 랭스 타입있죠 랭스 타입은 z가 되겠습니다. 어, 하도 배하고 파지고 지금 헛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자 곱하기 증가 0미리였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이에요 원 그렇죠 자, 데스,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만약에요 어, y쪽 방향으로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xy 평면에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누른 다음에 여기 어, 저 0미리 대신 5미리 쓰면 전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T값이 0부터 1까지 변화되니까 그렇죠? 자, 결국은 0mm부터 5mm까지니까 우리가 상관에서 배우셨던 이런 음, 뭐랄까요? 그 헬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서요. 자,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0mm를 해놓을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이 Z값의 변화량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요렇게요렇게파동치게끔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고 경로, 얘를 경로로 해야지고 이렇게 파동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위아래로 결국은 뭐죠? z 에다가 사인 함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 z 값에다가 얘를 이제 변형을 시켜야죠 겠 그렇죠? 자 여기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사인 함수 어떻게 되어 습니까 사인 하시고요 T 곱하기 360도였죠. 디그리. 왜 기본적인 사인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OK 눌러보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단위가 안 맞다는 얘기죠. 일단, 곱하기 1 해야지, 1mm 해야지, 단위는 맞겠죠, 이제. 그러면 얘 값은 결국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맞죠? 아니,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사인 값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이제 1미리 곱했으니까, 결국 1미리부터 마이너스 1미리까지 결국은, 요렇게. 살짝살짝 살짝 변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진짜 와셔처럼 그렇게 한번구현을 해보고자 한다면 이 변수들하고 연동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인값 이렇게만 남겨놓고요 앞에다가 뭐 쓰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간다고 했을 때 높이가 된 거죠 최고점하고 최저점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요값 있죠 요값 사인 헤이트를 통해서 여기 2라고 그러면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요 앞에다가 헤이트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몇번 파동치기 할 것인가는 웨이브 카운트였으니까, 그거는 사인 안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찍고, 곱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체는 어떤 겁니까? 단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사인 함수는기본적으로 단위가 없죠. 얘도, 페이트도 지금 단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단위를 바꿔줘야 되니까, 전체를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2mm, 아 이제 1mm. 이렇게 해주면, 미리미리 단위로 환산이 되면서, 이렇게 파동치는 겁니다. 아, 신기하죠? 그렇죠? 결국, xy라는 것은 기본 원, 이 xy 평면에 와서는 원인데, z 값을 사인 곡선을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파동치게끔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보통 이제 웨이브 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산이 몇개 있습니다? 하나, 둘, 세개 있죠? 그럼 파동을 몇번 치면 되죠? 세번 치면 되는 겁니다. 3 쓰면 이렇게 파동이 딱세번 치지는 거죠. 이렇게. 또 높이를 좀 변화시켜 볼까요? 어 보니까 여기 h 값이죠. h 값이 기본적으로 1.5에서 뭐 2.5까지 되네요. 그렇죠? 제일 높은 점하고 제일 낮은 점이요. 그러니까 2.5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절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5 나누기 2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각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끔 한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파동치는 걸볼수 있죠 그렇죠? 자 음, 상당히 재밌어요 저만 신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당히 재밌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20 정도로 하죠 자 요렇게 만들고요 헤이트 값은 좀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요 한3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 가지고 어, 와셔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껍데기 곡선만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삼강, 이었나요 삼강에서 이렇게, 어 제가 수입 어 쓰고 뭐 해서 만드는 거 설명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입을 하죠. 자, 리뉴얼 수입을 하죠. 레퍼런스 스페이스 방식으로 가이드 커브, 그러니까 경로죠. 이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스페이스는 요 XY 평면을 잡겠습니다. 안쪽 방향으로 해서, 얼마? 랭스를 말하는 겁니다. 랭스는 뭐, 10 정도로 하죠. 그렇죠? 결국은, 그냥 와시로 설계한다 그러면, 이 폭이 되겠죠? 요 폭.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여기, 라지 디에에서, 소몰 디를 빼고, 나누기 이하면 되겠죠? 그럼 요한 폭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웨이브가 너무 크네요. 한 10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은 좀 파동 안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15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뭐 하면 되죠 두께를 주면 되겠죠 여기 볼륨 툴바를 쓰겠습니다 물론 저쪽 gsd로 넘어가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설계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 시크 서피스 있죠 찍고요 자 위로 1, 아래로 1 주겠습니다. 자, 프리뷰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오케이 하고요. 어, 위에서 본다 그면 탑에서 본다 그면 요, 보기 방식을, 보기 방식을, 와이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잘 보면, 이게, 딱한 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막, 두 선으로 보이죠? 요거는 이제 하이드 해버리죠? 두 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좀 이게 딱 단일 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두께를 주면서, 그렇죠? 공면의 수직 방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옆면이, 정확하게, 그렇죠? 음, 위에서 본다 그러면, 딱, 원 형태가 아니라, 그렇죠? 그원 기둥의 옆면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비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깥쪽으로 좀 연장을 시키죠. 연장, 공, 어, 솔리드를 연장시킬 때는 요거 쓰면 되죠. 지크니스 저 파트 디자인에도 있습니다 이 옆면 찍으시고요 어 얼마만큼 연장시킬까요 그렇죠. 연장시키는 것도 좀잘생각하셔야겠죠한1 뭐 정도로 할까요 너무 크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정도로 주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크니스 이번에 안쪽면 있죠 옆면도 그렇죠. 1mm 정도로 이렇게 연, 더 추가했습니다 자. 화면이 너무 복잡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 그려놓은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을 여기서 잘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다 새로운 원을 하나 그려보자. 자, 원입니다. 포인트 잡고요. XY평면 잡고, 첫 번째는 얼마짜리죠? ADS 50짜리죠? 그러니까, 포뮬라, ADS 주겠습니다. 오케이. Yes.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 원은 이 폭이 얼마였죠? 약간 수입을 하면서, 아, 요거 10mm 일일 기억하기 귀찮으시죠? 그러면 수식 관계를 걸어버리죠, 뭐. 자, 원을 하겠습니다. 이잠 찍고요, 이 평면 찍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원래 레이더스 값에서 빼기 수입을 한번 찍어보시죠. 그러면 수입과 관련된 내부적인 수식이, 예, 파라미터 보이죠? 이 랭스 1일 값이 아마 그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50빼이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40이 되겠죠?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요, 원을 돌출한 다음에, 이, 소, 이 볼륨 있죠? 볼륨을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 볼륨은 결국은 솔리드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물성치를 측정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연산의 대상은 공면입니다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플릿 하셔야 됩니다. 저쪽 파트 디자인에서 작업하시면 에러납니다. 어, 볼륨이라서상 결국은 GSD하고 파트바디를 왔다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냥 바지 여기서 수입을 하죠. 스플릿 볼륨 찍고요. 마우스 오른쪽 스루드 금방 만든 요 50짜리 있죠. 열이 면의 수직 방향으로 얼마만큼 할까요? 요 헤이트보다는 자 하이, 하이, 하이트인가요? 예, 하이트보다는 커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요 하이트에다가 하이트가 지금 단위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곱하기 1mm 한 다음에 더하기 한 2mm 정도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스. 좌우 대칭구조로 하죠. 위아래 대칭구조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렇죠? 반투명이 처리되죠 바깥쪽을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안쪽을 자르고 싶으면, 8 사이즈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원 기둥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자, 안쪽도 한번더 자르죠. 볼륨 찍고요. 마우스 오른쪽, 익스루드 프로파일, 프로파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높이값, 단위가 없으니까 곱하기 1mm 해주고 더하기 여기다 2mm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스! 하면 되겠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안쪽을 잘라내죠 오케이 하죠?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하이드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도 일단 하이다 하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탑에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기 방식을 와이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딱 선이 하나로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웨이브 하셔 있죠 값을 3 이렇게 주면 3바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웨이브 카운트. 3. 어, 웨이브 카운트가 3이었나요? 죄송합니다. 15 이렇게 줘 볼까요? 어. 아마 밑에서 이게 연산이 되면서 뭔가가 좀 에러 난것 같아요. 죠 일단 수입까지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디액티베이트 해 놓고요. 한번 보기, 보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3으로 주겠습니다. 그렇죠. 세 바퀴 맞죠 <웃음> 예.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예. 육상 트랙처럼 느껴져 가지고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자,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까지를 다시 원래대로 액티베이트 마우스 오른쪽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해보시고 또 이런 식도 하이드 할까요? 이런식도 여러분이 한번 구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클로드 지형 있죠? 사이클로드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브가 세분만 해서는 좀 보기 힘들죠? 20 정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요, 그죠 높이 값도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어, 실제 모델링을 해나간 데 있어서 여러분이 수식을 알고 모르고 결국은 이 지식기반 설계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가가치는 여러분의 몸값은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다가 다른 뭐 분석 프로그램을 써셔도 괜찮지만은 카티안니에 있는 이런 어 부조분석도구를 그렇죠? 요한 분석도구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렇죠? 연봉이 팍팍팍 올라가겠죠 자, 조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하시다 보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11시 다 돼갑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야 여러분도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